주인공은요 하이브. 아아자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계속해서 부탁을 보내주고 계신데 요거 왜안 나오나 했어요. 네. 다음상로교륭님이요 아 네. 은지 언니 요섭 오빠 러브데이 연인 버전으로 불러주세요. 애플 버전 말. 고 어, 아, 음. 저희가... 이거 실패했어요 저희가 항상 좀 연인 버전인 것처럼 부르긴 했거든요 싸운 항상... 연인 같긴 네. 했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네.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네. 어린이날 네. 버전으로 네. 한번 해볼까요? 어린이날 버전 약간 <웃음> 네. 동요 버전으로 네 그렇죠 그렇죠 약간 좀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게 자신 있게. 아, 좋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. 맑고 자신 있게 아, 네. 자신 있게 불러볼게요 이런 거 진짜 잘하거든요 어? 이것도 배틀 되겠다 그러면 아 그냥 그든지. 한 동요 해요 저는 뭐 귀여워요 진짜. 진전 <웃음> 더... 진짜 귀엽거든요. 네. 네. Huh 진짜 귀엽거든요. 강원아 제가 언제 저는 <웃음> 아... 진짜 귀여워요. <웃음> 진짜 를 놓지 않는다.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너를 나나나나나나나나나하나 많이 많이 많이 신난 이런 마음이 처음인데. 어, 뭐야, 뭐야, 뭐야 저 어린이? 아니 동연이 갑자기. 배 기다려 줄게 난 여기 있을게. 아왜안 부르세요? 야 요소우린 내가. 네. 같은 마음인가? 요소우리가 이겼다. 와, 진짜 귀여워요. 아, 근데, 아니 옆에서 보면 아랫니밖에 안 보여요. 아그렇 <웃음> 너무... 네, 이게, 이게 귀여운 거예요. 다 <웃음> <왠지 뭐랄까? 웃음> <웃음> 결국 저버렸네요. 알겠습니다. 야. 그리고 이제 돌아서 최연희 님이요. <웃음>